<웃음> 시발 이건 아니잖아 <웃음> 엉덩이 존나 작아 작아도 존나 작아 <웃음> 나방 샀어. 홍내 프라이탁 생겼어쁘다게 나를 이렇게 왜? 어? 기다리는 아, 시간에 난 이거 샀어. 사자고 빨리. 오랜만에 만나는데 화나네. <웃음> 엉덩이 존나 깡. 나 살쪘어? 당신 너무 야위어. 엉덩이 존나 작아졌어. 으으. <웃음> 우리는 어디 가죠? 우동 먹으러 요 어떤 우동집이죠? 뭔지도 모르고 그냥 좋다고 했어요. 너 진짜 그런거 찾아는 그래도 그런거는 좀 있어야 되는거야 리라 <웃음> 리라 리리 리리 리리라라 가, 차오 오, 위험해 위험해 <웃음> 아 갑자기 카메라 켜니까 이런거 하냐 야 사람들 간다 우리 야 우리 대기할 수도 있어 하루타 야, 야, 야 사람들 하루타. 왜 이렇게 가야 그냥 빨리 가니 여기다 여기다 가야 교다이야 교다이야 음. 자루우동이 찍어온걸? 음. 음. 음. 이거가 내가 보내준걸 응 음, 음. 자루우동 정식 먹어야지 신났어 근데 우리 너무 오마이갓 oh O.H.M.Y.G.O.S.H <웃음> <H -유진>. 올리브 <웃음> 올리브 빵나 올리브 개좋아는데 그린 올리브. 그럼 그거 케어할까? 어 어, 컵안와 진짜? <놀람> 나 올리브 진짜 좋아하거든? 아니, 아니. 그 베기실이 안 와도 아니맛네감질만이안 음, 존맛해. <놀람> 음, <좋맞아요. 놀람> <놀람> 응안 음, 안 먹어 안 먹어. 걱정 마세요. 멈춰있어. 이 김이 어떻다고요? 김이 어떻다고요? 아 가운데 해야지 왜? 아니 이것도 해야지. 알았어, 알았어. <목소리> <목소리> 있나, <웃음> <활기 오랜만이니까 참는다. 목소리> 네. 아, 나다나야 돼. 활기요일 이니까 참는다. 근데 이거 쯔윤 아, 뭐 쬐는... 아, 이제 막넘어나 <목소리> <남겨나? 목소리> 어? 막넘뭐야지 그냥. 얼마 없어. 아, 그럼 봐봐. <목소리> 어, 존나 많이. 개많이. 아, 이거 한통다 해. <웃음> 이거만 쓴다 음, 음. 아, 우리 규리씨가 손이 작네 음. 어, 이걸로 음. 아, 도 되겠지? 음. 우리의 왕팀이 근데 놓을 때가 네. 그냥 위에 오, 얹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아요네 감사합니다. <목소리를> <목소리도> 음. 거이은 <튀김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이 맛. 근데 오 음. 음. 음. 오 저도 저도 그좀받 <웃음> 오 여기 잘 나온다! 우리 독사진 찍을래? 귀여워! 되게 <웃음> 이쁘다 어때? 잘 나와 우리 둘이 귀여운데? <웃음> 오! 아! 시발 아, 예. 시발 어떡해! 시발 어떡해! 개 뽑을 거야? 아이고 야 시간 없어! 시간 없어 오지 마! 야 됐어! <웃음> 아, 시발 이건 아니잖아! 긁어.. 긁어주기만 했는데? 제거리만 긁어주다가 끝났네, 500원이 그냥? 나 <웃음> 완전 기 상했어. 아, 개 웃겨. 알지 내 원하는 느낌 너무 아름다 다운 다운 다운 뷰기부스토기부스뭐 <웃음> <뭐라> 먹어야 돼? 이거? 나는 근데 해산물을 좋아해 해산물 해 <뭐라> 인생 참맛깔난다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거다 이런다 아. 너 오늘 좋됐다다너 아. 아. 이거 짠하면 나랑 사귀는거다 안 마시면 안 마셔도 사귀는거 c 대 마셔 내 기분 쏘 어이 얘가 이제 개다라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. 맛있겠다. 이거 먹으면 나랑 매울 가는 거다. 아, <웃음> 어, 그래. 내가 카톡 남겨놓을 테니까 내일 연락할 거야. 이러면서 그랬어. 다음 날이 됐는데? 당연히 연락이 왔지. 왜냐면 내가. <웃음> <웃음> 뭐, 여러분. 저안 취했어 엉덩이 전나가내기만이쏘딱 <웃음> <쏟아. 웃음> 10시고요 저는 이 규리와 진솔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<웃음>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가을로 <웃음> 엄마 맛있어? 빨리 먹어 <웃음> 아, 나도 먹고 싶... 제가 지금 카드를 잃어버렸어요 칠놓고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마지막에 쓴 곳이 인생네코 찍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걸어가고 있어요 존나게 멀리서 찍었다 어, 술은 연남에서 처먹고 사진 찍은 곳은 거의 합정이다. <웃음> 가면 된다. 다행히 누가 안 썼다. 진짜 <웃음> 잘 나와. 아! 엉덩이 존나 작아. 작아도 존나 작아. 아다시다 상황... 알았습니다. 갑시다. 나집 가야 했는데 어떡할 거냐고아 있어요 그냥. 아 없던 아아 있어. 아 있어요 그냥. Everyone put your hands up and g 여러분 다들 분신신고라고 피자 먹으러 왔어요 짠! 지금 시간은 11시 50분 이 자초 지정을 설명을 해야지 왜 여기까지 우리가 와가지고 이렇게 됐는지 그럼 연남에서 술 먹고 나왔는데 카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 네코 찍은 곳이 거의 확정적이었지. 거기까지 갔다가 카드 없어서 분실 신고하고 몬스터 피자 먹어요. Oh, you okay. did.